새벽 2시 41분 네. 여기는 저희 그 처갓집 동네, 아 화성시 안녕동입니다. 지금 자려고 했다가 도저히 지금 순대국 한 그릇이 너무 사무쳐가지고 예. 처갓집 저희 그 근처에 2 4시간 여기 순대국 집이 있거든요. 잠안 오면 기존에도 와서 몇번 먹어본 적이 있는 집인데 너무 한 그릇 사무쳐가지고 자고 있는 와이프한테 조용히 예. 나 이거 순대국 한 그릇만 먹고 온다고 <웃음> 허락받고. 촬영하러 왔습니다. 아, 다 것보다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지금 순대국이 먹고 싶었는데 여이 처갓집 근처 24시간 그 영업을 하는 순대국집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너무 감사하네요. 아, 오, 아, 자 아, 이제 아, 어, 오소리 감투 소금 사짝아 쫄깃쫄깃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.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... 아, 국밥면 깍두기죠. 음, 조갯갈로 그안 넣었구나. 아, 이게 그 처음 나올 때는 거의 그 하얀 사골 국물 같은 그 국물하고 국물만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. 내용물 순대라 이런 거 들어간 것만. 나머지는 이제 토핑은 청양고추나 양념장, 뭐 대파 이런 거는. 기호에 딱 맞춰서 이제 넣어 먹으라고 딱 주는데, 아... 음. 아... 이런 자유 토핑이 너무 좋아요. 네. 근데 저희 전라도 고향쪽 권에서는 요거 야, 찍어 먹는 양념으로 이제 초장 같은 게 나오는데, 여기는 역시 서울 경기권이라 이게 소금, 어데 아. 소금만 살짝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 뭔가 지금 되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각때나 이럴때는 먹고싶으 아무 때나 일어나서 나와서 먹거나 그러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사실 막 이렇게 행동이나 이동할 때 제약이 많아지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일상에 그 소소한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이. 야, 이렇게까지 또 행복할 줄 몰랐네, 진짜. 어. <웃음> 아. 아까 자기 아까 집에서 찬물로 샤워를 딱 하고 한 다시 또 순댓국에 또 땀이 또 젖어가기 시작하네또아서 재미있 n e u t a 자, 음. 자 어우야... 땀나는거 봐이 뜨거운 판에 국물을 저착해가지고 마르지 말고 이렇게 딱 먹으라고 딱 이렇게 주시는데 이거 좋은거 같네요 맛있자 음. 어우, 땀벌아 이 새벽에 아, 순대국에 오소리감투 딱 먹고 오는거 허락해준 우리 각시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아, 진짜 만족합니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, 아, 자 우리 사랑하는 사회님들 아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어,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